두번째 미션은 태양전지판 배열입니다 이 미션은 이 태양열판을 상대방쪽으로 밀었을때 점수를 18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사진에 나와있는 것처럼 태양전지판 패널은 지면과 수직하게 서있습니다 이 상태로 경기가 끝났을 경우에는 태양전지판 미션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팀과 상대편 모두 0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팀 진영이 상대방 진영으로 밀었을 경우 우리팀은 태양전지판 미션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18점을 얻게 되고 상대팀은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0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대 진영에 있는 패널이 상대방 진영으로 기울어졌을 경우 우리팀과 상대편 모두 22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팀은 상대방 진영 쪽으로 밀어져 있기 때문에 18점을 플러스돼서 총 40점의 점수를 얻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대방 패널이 우리 진영으로 왔을 때는 상대방만 18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 진영에 있는 패널이 우리팀 진영 방향으로 기울었을 때는 양팀 모두 22점을 가져가 하지만 상대방 패널이 우리팀 진영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상대방은 18점을 플러스된 40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팀은 22점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팀도 밀고 상대방도 밀었을 경우 서로 패널이 엇갈려 있는 상태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각각 18점씩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인 경우인 우리팀 진영에 있는 패널이 우리팀으로 기울고 상대방 진영에 있는 패널이 상대방 진영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두팀 모두 0점을 가져가게 됩니다.